어제 벌칙에 이어 오늘도 스쿼트를 해야하는 오젠젠 과연 그는 스쿼트를 몇 개나 더하게 될지 슬라이딩 우와 진짜 아슬아슬했다 진짜 쫓아오는 거 너무 리얼한 거 아닙니까?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, 들어가 아, 어, 너왜안 들어와? 식스야 식스 너나왜안 들어와? 어떻게? 오 어, 여기까지 들어오네 여기까지 들어오네 빨리 나좀 뜯어줘지 않을래? 있는데 여기서 대박인건 식스가 이 불을 또 쬐고 있네 더 무섭다 저게 자 타고 다시 도르래 여자친구 도르래 구경시켜주기 케이블카 무료 케이블카 이렇게 하면 제가 뭘 하지 않을까 너 지금 설마 나한테 신뢰의도에 하라고 하는거니 지금 이야 고맙다. 나는 기껏 케이블카 시켜주니까 자기는 실내에 도약을 시켜버리네요. 정말 참, 참 고마운 친구예요, 참. 아! 오, 아! 어, 문 열었다. 오, 드디어 문 열렸고, 슬렌더맨 아저씨가 앉아있다. 이제 문을 왜 어! 망갔어 <목소리> 설마. 아 아. 식스도 <목소리> 투표가니 <목소리> <6또 목소리> 너. 우와. 아, 딱 봐도 이거 돌려야 할것 같죠. 뭐야. 아, 전기물이야 왠지 적군이랑 상대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불길한 느낌이 드는데 바로 도망 도망 도망 자 빨리 빨리 어 전기통닭구이가 아, 참 몸에 와. 맛있어요 음, 오. 가면 죽는 거겠죠? 이거 뭐, 콘센트를 이딴 식으로 해놨지 여기서 자, 제가 오늘 좀 전기 통구이가 맛있게 먹고 싶어지네요 어떻게 잘쫓아오시는 건가요 선생님 이야 어우 어디서 공포 귀신 같은 거숭가이던가잘 배워오셔가지고 여기 못 오시겠죠 선생님 아니 이건 좀바칙이죠 선생님 선생님 이건 좀 아니죠 아니 대체 어떻게 도망가라는 거지 달리기 안하심 하신... 달리기 하고 있는건데? 아니네 아니 여기까지 슈트 누르고 있었는데 왜 안달리냐 싶었어요 어쩐지 놀랬다 정말 나도 무섭다 나 자신 나 스스로도 속이는 이 분이다 장성 전세 정말 문제제. 아 설마? 이제 노래소리가 왼쪽 오른쪽 들렸거든요 지금부터 왼쪽에 들리거든요 맞춰서 가는 것 같아요. 왼쪽으로 요게요 왼쪽 네. 이어폰 좌우 반대로 끼신 것 같아요. 음? 이어폰 좌우 반대로 가는 것 같다고? 나 왼쪽 오른쪽 설마 잘못 꼈니? 잠깐만 레프트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은 천재이신 것 같아요. 진짜 반대로 꼈었다. 그 식스가 아니야 에이! 그리고 저도대제는 이렇게 와서 군대 쳐주고 한번더들어야 되나 이거?